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많은 한옥이 모여있어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전통 놀이와 전통 가옥인 한옥이 있고 실제로 일부 한옥에는 거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먹거리와 많은 체험들을 즐기면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데요 함께 둘러보실까요? 여기는 남산골 전통공원이에요. 남산골 전통공원은 과거 일제감장기 때 일제의 우리나라 문화 억압과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남산을 복원하기 위해 다시 만든 곳입니다. 도심 속의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남산골 전통공원에는 군데군데 다양한 정자들이 있습니다. 천우각, 청류정, 관어정, 관어지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거 선조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즐기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면서 휴식을 취했던 공간이랍니다. 남산골 전통공원을 둘러보다 잠시 앉아 쉬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남산골 전통공원을 둘러보다 보면 남산국악당이라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가옥과 같은 모양의 공연장이고 여기에서 전통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한다고 하니 공연 일정에 맞게 방문하여 공연을 즐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곳이 남산골 한옥마을이에요 다들 북촌 한옥마을 가보셨나요? 북촌 한옥마을도 이곳처럼 많은 한옥이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 남산골 한옥마을에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한옥들이 모여있고 내부도 살펴볼 수 있어 과거 한국 선조들이 어떤 집에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처에 사방치기, 비석치기 등 전통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옛날에 즐겼던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볼까요? 네, 남산골 공원부터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현대 한국과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이 한 곳에 어우러진 것이 정말 멋있지 않았나요? 저도 실제로 처음 와봤는데 많은 외국인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어, 뭔가 자랑스럽고 기분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덕수궁에 가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